시청님 시체 먹었어요? 시 응. 조심해요. 저제뒤에 드라우고 <웃음> <트롤? 웃음> <들어오고> 쫓아옵니다. 시청자 트롤? 드라우고 <웃음> <들어오고> 쫓아옵니다. 시한 <웃음> 어, 마리야? 일반이야? 시두 마리입니다. 아... 일반인지, 아... 뭐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청 가슴새끼 잡고 추위를 느낀대 나도. 밤 돼서 그런가 봐 와, 제네 시체 지키고 있네, 저 새끼. 별? 예 네. 피가 딸피긴 한데. 어디 있어? 내가 아, 아. 갈게. 아처야? 아니면 일반이야? 아니 그냥, 그냥, 도끼, 도끼, 도끼. 오이 새끼야. 새끼야. 야, 시체는 뭐 깨줘야지. 어이씨. 조심해, 조심해. <웃음> 도끼질 한번 맞으면 죽어요. <웃음> 어. 아, 시체는 너무 빨리 따라가네. 아 진짜 여기 인벤창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뭐둘 수가 없어. 잘하히 해. 아, 원래 그게 또 매력인가봐요. 죄다 다 들고 다니면 또 밸런스 붕괴니까. 주시면 거머리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에 지금 다시 나왔어. 이쪽으로 돌자. 잠깐만요. 나무 이.. 유... 이나? 뭐야? 딜이 안 들어가는데? 끈적끈적한 찌꺼기. 일단은, 네. 청동 세트라도 일단 맞춰갖고, 풀셋 장착하고, 해야 될 거, 아이 저희, 티어 피업을 먼저 하자 그게 네. 낫겠다 이게... 조금이라도 버티면서 몸이 돼야 되는데 아예 버티지를 못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버퍼 버퍼 F F 어? 저 썼어요 뛰어올 아, 때네 그래? 뭐가 콩콩콩 걸리는데? 이거 경사면 뛰어가서 그래 아, 트롤를 있다고 하지 않았나? 트롤는 잡아야 되는데? 아까 죽었을걸요? 저기서 아까 난리 부르스 치다가 아마 지네끼리 싸우다 죽었겠죠? 뭐 어, 깜짝이야 아 이게 던전 같은데 느낌이 다 아까 들어갔는데 없더라고. 뭐 없더라고 그냥. 한번 들어봐. 그래요? 아, 아니야 그냥 가져 가져 왠지 무섭다. 아니야 어, 시, 없어. 정에 네? 들어오고 있었는데 내가 잡았어 두 마리. 뭐, 바로 물 밑인데 잠수가 안 되잖아. 그렇죠. 뭐지? 그래서 모르겠어서 나도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웃음> 씨 아이씨, 트라우또 있어. 어디? 그 앞에 나무 있는데. 저 난쟁이 난쟁이는 좋한거 같은데요. 자꾸 가지고. 아, 또사운다잖네 또. 저 또. 난리 부르스 치는데요? 어, 막 서로 패링하고 막 난리 났네. 세 마리, 세 마리. 어, 어 피해 피해요, 피해요. 죽지 맙시다 우리 오우 잠깐 독불이네 어휴 알다 씨발 피시발 남았어 피 채우고 갑시다 저도 삼십 남았다 저기 저거 무작불 가능해? 어 잠깐만요 모독불이 뭐, 되나? 잘해봐 화톱볼은 뭐지? 돌. 오오오, 주새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별다 안에 온다. 아, 주새끼 또 튄다. 아, 주새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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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다라면서요. 아 진짜 시고했네 진짜. 돌돌좀 던져주세요. 돌. 돌 여기 앞으로 던져졌다. 와 진짜 피 심한 거잘았어 <웃음> 아니, 전 도망갔길래, 그냥, 버리는 줄 알고, 돌 캐고 있었는데, 쫓아가갖고, 뭐, 죽이고 계시네. 아니, 근데, 그거를 죽여야, 우리가 다음에 여기 와서 뭘 하든 간에, 이동이 자유로워지잖아. 별단 애들은 죽여야 돼. 어휴. 대장은 어디다 쓰는 거야? 무언가 안에 들어 있는 물컹물컹한 물체. 구리 여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리 없어요. 집에 하나도 없어. 구고 가야 돼. 캐도동 있고 주석 참고로 말하면 구리를 캐면은 포탈을 못타요 알고 있어. 간노님어이 네. 앞에 아니구나. 네. 창고 있어? 인벤 있어? 아니요 저 풀인데요. 아 풀이야? 왜 여기 화살 두개 두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화살. 어... 여기 들어갔다 갈 거니? 여기요? 여기요. 응. 요소는 웬만하면 다 터는게 좋아 순간이동기를 수시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참 여기 팔팔팔다몇개 나왔다. 기톨도 어. 필요해? 아니, 그기톨 왜... 두고 깃... 계세요? 아니면 버리는데? 버리게도... 어피기좀새 잡아서 새, 새 잡으면 되니까. 집을 여기다가 짓면 어떨까요? <웃음> 애들 다 죽이고. <웃음> 네? 집을 묘소에다가 <웃음> 지어줘? 안 되나? 모닥불 지어지는 거보니까 되는 거 아닌가? 어우... 철인님 혼자 다 죽여 그냥 철태로 뚝배기 다 때리면서 피가 안 달아? 아 여기 승마이종기 있다 어기 고박사 고박사 어디, 어디 이르고 돌아다녔어? 고박사. 미지동전땅에 어제 묘지 이러고 다 타고 다녔어. 세운대. <웃음> <태운데. 웃음> 철퇴로 그냥. 방패야, 여기는 방패도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 뭐신가? 어? 진짜 끝났네? 금방 끝났네? 아 근데 여기 집 짓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무음침해 그..뭐냐? 해골도 독해골이 있어 아..독 그래요? 어부패한 해골이 있더라고 그리끼들이 한대 치면 은 독까지 걸려가지고 어... 짜증이 확 나더라고 집에다 놓고, 템 집에다 놓고, 저거 캐로 와야 겠다 저는 그러면은 제작대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웃음> 일단은 팔 업그레이드 좀 우리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웃음> 노란색 버섯이 진짜 좋구나. 그, 빨간색 버섯보다 노란색 버섯이 훨씬 나은데? 음, 그죠? 더상그거 보니까. 응, 음, 응. 음. 아 내장은 못땄습니까 어아 씨. 왜 왜? 죽었어요? 아, 그게 아니 순간이동을 타고 집으로 왔는데 네. 모빙을 잘못하고 다시 순간이동 타고 아, <웃음> 다시, 다시. 상인. <상이동을 웃음> <웃음> 제작대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청동 세개철 전. 청동 음. 세개 음. 곡자기 중간이동석 만드는 거 네. 11개 아, 아니, 어 11개 많이 모았다 뭐야? 너 뭐냐? <웃음> 손님이 안데 왜, 왜, 왜 그렇게 어? 그렇게 합니까? 손님이 아니지 저놈은. 어? 선물도 들고 왔네. 수지. 어? 선물도 갖고 오셨는데. 돈은 여기다 놓자. 왼쪽, 오른쪽, 왼쪽 위. 어, 네. 네그 포타지 있는데? 어, 네. 50, 50, 50. 나, 저기 캐러 간다. 네, 작업대 우리. 레벨 4 됐어요. 어. 일단, 일단 구리, 구리 어. 먼저 캐고. 어. 어. 일단, 우리가 지금 너무 약해. 그래서, 어. 구리를, 구리를 최대한 캐가지고, 스펙업을 먼저 하자고. 그게 우선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스펙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 같거든? 방어구 스펙하고 무기 스펙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너무 낮은 것 같아. 너무 빨리 달려온 것 같아. 내 예상에는 이거를 게임을 그 팔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갖고 장기간 육성을 통해서 하려고 저걸 한것 같은데 <웃음> 우리가 인년까지 너무 빨리 잡은 것 같아. 그냥 미친듯이 달려가고. <웃음> 어 어. 는 바나나 들어갈. 맞아. <웃음> 여기 다요 구리가 어디 있지? 어, 이건 뭐야? 내가 어제 구리를 많이 발견했는데. 상인 근처에 구리가 있었는데. 어, 거기 근처에 많더라고. 어, 저 트롤 가족 풀세트 됐습니다. 오호. 나는 좀 가실 아, 타고 놀다 와야지. 그두 시간에 사냥을 하세요. 사냥은. 먹거리가 없어요. 헐! 알아서 하세요! 작업자죠 어? 할게 많아요. 헐!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느낌 여기 트롤... 이런 거 같은데? 어디였지? 또 찾은 아이가 또 없냐. 별 붙어있는 애는 템을 더 주는구나 역시 센 놈은 더 좋은 걸 갖고 있군 그렇겠지 그래야 형편성이 맞지 해골은이제별달려도 뭐... 어, 때문에 아프다폴해골은해골은별달려도 이젠 안아랍니 이젠 아랍니다. 폴달로아프다고 그... 무게 늘려아는버다가 딸기인가? 뭐? 어? 딸기가, 딸기가 그거 올라요? 올라요? 아까 보니까 내가 그 무게가 300이잖아. 네. 근데 내가 그 허리띠 차고 있으니까 지금 450인데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게가 800, 600인가로 늘어났어. 아, 그거 죽었다 살아나. 아, 그런가? 네, 죽었다 살아나면 그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버프 생겨갖고 그 시체 먹으면은 <웃음> 그러더라. <웃음> 아, 화살이 뭐 다노님. 네. 그 상이 있는데 예, 예. 이거 살이뭐 지멋 들어 나요아네그상아 있는데 아요 괜찮아요. 나찮아요괜어아요 괜찮아요. 요아요어잠깐요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상 아, 이고야이개졌다 뭐가 보거졌어요복이이그 어허... 망치 하나 만들어서 작업이 만들면 되는데. 거야이거 아니... 망치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 어떻게 오른쪽 클릭해서 그 만들 종류 선택해서 그냥 그 뭐야 다른 거 설치하듯이 그냥 설치하면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 철을 하나라도 캐고 싶은데. 오. 철? 아, 어, 이 새끼 뭐야? 아, 투사새끼 우리, 우리 집에 와서 포탈을 부수고 있어. 네, 그 철을 하나라도 캐면은 그거 뭐야? 돌집을 지을수 있잖아요. 하나로? 아니 아니 그 그게 해금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아이 뭔데 이렇게 몰려와. 아 우리 포탈 부서질 뻔했다. 위에 뭐가 있나? 자꾸 위에서 몰려와. 허허. 도쳐그서 집에 가야겠다. 8번. <웃음> 8번. 열 다섯 개 나무 두 개. 해파리 뒷다리는 무섭지가 않다고. 뭐야 늪에서 악취가 풍깁니다라는 게 나오네. 어 들어오고도 왔어요. 집에 본질에? 네. 좋댔네. <웃음> 나 지금 못 가는데. 나는 갈수 있어 집으로 볼게 어이C 퉁사랑 아니 난쟁이랑 해골이랑 또 싸우네 아이씨 아 뭐야 이제는 얘네들이 오네 아니 무슨 아... 얘가 이거를 집에서는 편하게 음식을 안 먹는 게안 되네 뭐 어떤 거야? 아 집에서 안 먹고 있게요? 응네 여기 지금 여기 화루까지 다 쳐들어왔어 여기 안에 있어 해골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어어 아 잠깐만 아또 죽었어 해골, 잠깐만. 해골 두 마리 나갔다 나갔다 제가 지금 밖에서 얘는 죽이고 또안해아무도 <웃음> 없어 아우 어, 저 살이 겁나 아네 근데 수비 움직이는라고 아니야 데 아니, 늪지대 뭐 악취냐? 어, 됐다. 어, 어 됐다 아니다. 악취가 사라지긴 사라졌어. 했는데 얘가 날 쫓아오네. 와. 어, 가방을 집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왜야 이 새끼들을 채우기데자 우선 해골은 추출했고. 아, 시발, 아 너무 이제 어려워해. 나 자꾸 집에 가서 그거 집 아, 왜 쫓아와. 어, 맞았다. 아, 내가 칼을 들었어, 이제. 아니, 위에서 뭐가 자꾸 내려오는데? 다 죽였어요? <목소리> 어, 어. 어, 다, 어, 다 죽였어요? 어, 해곤 하나 있어. 다 왔어. 아야. 아이다 죽였다. 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어. <목소리> 어. 아, 놀래. 왜왜왜. 아, 메땡이 땡큐. 어우. 아, 어, 깜짝이야. <목소리> 어 메땡이 <멜뛰기>, 땡큐. 아, 난쟁이 였나 아, 할 거리 없어. 작업대 지붕이 필요합니다. 예, 네, 위에 지붕. 그 제가 옆에. 봤같듯이 옆에 딱 붙여서 벽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그... 그 위에 지붕 달고 그리고 벽 하나 또 옆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